아, 크리스, 보안이 또 늦은 사군 흠, 짝이 되달라고? 미안, 이, 이미 반에서 두 번째로 똑똑한 학생이 짝이 됐거든. 그렇지만 잠깐만, 크리스, 생각해보니 니 특별한 재능이 과제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걸? 푼 뻥이야, 나는 A를 받고 싶다고. 뭐지? 이 지퍼 같이 생긴 놈은?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바로 델타론이라는 전설적인 게임적인 게임이라고 불리죠. 자 일단 델타론이 뭐, 무엇이냐 자 차라의 과거 이야기랑 네뭐 똑같다는데 일단은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차라 머리가 있는데 차라 머리 차라 머리를 고르면 되겠는데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차라의 머리야? 야, 예, 알게요.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요? 어, 엔터네, 엔터. 마음에 드는 상체를 골라주세요. 똑같지 않냐? 아니네. 하, 똑같죠. 차라는 똑같아요. 1, 2, 3, 4. 아니, <웃음> 4번까지는다 똑같은데 뭐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2,000 years later. 이걸 할게요. 딜레이가 너무 늦어. 마음에 드아씨 마음에 드는 다리를 골라주세요. 똑같아, 이씨. 아니구나. 얘가 좀 다리가, 왼쪽이 좀 다리가, 이 차라리 기준으로 볼 땐, 오른쪽이 다리가 좀 크고, 왼쪽이 다리가 좀 작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그냥. 뭐지? 뭐가 다른 거지? 이색 중에서는? 아, 그냥 이거 합시다. 이것이 당신의 육체입니다. 어, 어차피 차라야 받아들 이겠습니까 아, 네. 엔터 누르면 되겠네요. 훌륭합니다. 아름다운 형체를 만들었습니다 오호 이제 그릇이 지닐 마르, 아, 마음의 형태를 거, 결정합니다 그릇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차라는 일단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단 것이겠죠? 근데 이 부드러운 것은 뭐고 신 것은 어, 그건데 뭐지? 인용? 뭔 소리야 인용 아니에요 <웃음> 차가운거, 아픈거, 짠거, 짠맛으로 보면 좀 아니죠 이게 예. 일단 단것으로 하겠습니다 차라리 단것을 좋아하니까 당신의 좋아하는 혈액형은 무엇 예. 그릇이 가장.. 아니 그릇이 뭔데? 그릇 애의 이름이 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입니까? 네 빨간색이죠 그릇에게 재능 하나 보여주십시오 <웃음> 목소리? 친절 친절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작품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글쎄에선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 희망, 혐오, 공포. 이미, 늦, 이미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휘, 희망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희망이라 들렸네. 예! 고통과 권한의 박탈이 있, 예, 알겠어 확인했습니다. 오, 야, 신기하다. 어, 뭐야. 어... 스카리. 어떤가요? 스카리. <웃음> 그러면 저는 타노스를 할게요. <웃음> 타노스. <웃음> <웃음> 당신이 만든 이 놀라운 창조물은 <웃음> 너 폐기하도록 하지. 무슨 뭐 소리야? 이 세계에선 자신이 어떤 사람일지도 선택할 수는 없어. 너의 <웃음> 어 비치 <미치>. 이름 은 <웃음> 뭐야? 아니! 도리에 엄마네 저옆저옆 저옆 침대는 그건가? 야, 얘는 뭐였지? 모르겠네요 크리스! 얼른 난 일어나면 학교에 늦을거야 아무장색패기 <웃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알겠지? 오, 그나마 좋네요 어? 뭐야 야, 여기 배가 좀 뽀록 나와있는데 바로 여기 옆에 좀 배가 좀 뽀록 나와있어요 그리고 눈을 안보여주네 학교 안가요? 안간다고요? 아저방학이에요어 거울이다 오 디테일 봐 당신 뿐이다 당신 뿐이야 문을 잠겼다 여기 게 아니야? 너샤워실 어, 한번 찾아볼게요 다 싱크대 찬장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아이스 아이스 이예 쿨보이 다 바디 스프레이 남자아이를 위한 스프레이 불나게 매운 피자 향이 있다 무슨 음, 소리야 이게 무슨 불나는 향이 있어 거의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뭐 일단 스프레이가 있어 변기다 물을 막 내릴까 예왜 내리는지 모르겠다 변기 물을 내렸다 냉장고에 는 당신과 엄마 아리스 아슬리야 그래, 그래. 아슬리야아슬리야 <웃음> 나 가겠습니다 어? 크리스? 근데 왜난 분명히 애 이름을 일단 내가 정, 정한 이름도 까먹었다 어, 스카이스카어스카 네. 네. <웃음> 크리스 왔구나 근데 왜 제가 크리스예요 제가 분명히 이름을 바꾼아 바꿨... 모르겠다 크리스 왔구나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오늘은 날씨와참 좋지? 다음주 아스레엘을올 때까진 쭉 이랬으면 좋겠구나 아 그러면 아스레엘이 어디 갔나봐 하지만 대학에서 들을 게 생활했을텐데 제 이름 탄너사아니야아제당신 저요 저요 제 이름 이런 작은 마을까지 내려오는 건여전하나 어? 그, 그 고양이 쌤 고양이 쌤이래 고양이 아줌마? 어? 제걔 아니야? 쟤.. 이름은 뭐였더라? 도서판도 뭐야 도서관인데 도서판을 안에 적혀있었어 아닌가? 자, 제 뭐였지제 물고기 생..처럼 생긴 놈 어이씨 까먹었어 오 어, 손잡고 가네 어 근데 학교 가네 불쌍하다 방학인데 너무한거 아니니? 근데 토리엘이 안경을 썼네요 이때 왜 지금 바꿨고있지이 나다오고 어, 어? 뭐야 자동으로 들어가네 자 다들 뭐였으면 아 그, 크리스 안 오는 줄 알았잖니 이번 달은 조배 과제를 진행하려고 했거든 어그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짝을 자, 짝을 찾아보도록 하자 알겠지? 짝을 찾아라고요 애를? 오케이 크립스 어, 탭 탭이 미안해 짝은 이미 있어템이 아니에요 에? 뭐야? 짜기 알이? 어, 에, 걔데 친구. 요, 아, 얘 개다. 근데 얘가 좀 다르지? 요, 크리스, 다음엔 더 일찍 오라고. 난 이미 스위스, 스노위아, 이랑 짜기가 되어버렸거든. 하하. 스노위가 누구야? 애 자꾸 나한테 돌아보면서 카우보이처럼 안녕하신가, 파트너라고 한다고. 짜이라고코르어때 하이제 이방건 재미없. 좀 어땠어? 재밌었지? 응? 어? 재미없어. 그래. 좋은 소식 알려주지 친구. 난 이미 짝이 있어. 꺼져. 완다 미친새. 아 크리스 보안이 또늦었군흠 짝이 되달라고? 미안. 이, 이미 반에서 두 번째로 똑똑한 학생이 짝이 됐거든 그렇지만 잠깐만 크리스 생각해보니 니네 특별한 재능이 과제.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 걸. 푸 <뻥> 뻥이야. 나는 A를 받고 싶다고. 뭐지? 이 지퍼 같이 생긴 놈. <뻥> 안녕, 크리스. 무슨 일이야? 또 연필 잃어버렸어? 자, 지팡이 사탕 모양을 줄까, 아니면 라이트 달링 걸러 줄까? 저런 저러, 저런 범생이 같은이라고. 예, 범생이는 다 저렇게 생겼어요. 응? 짝이 되, 되고 싶다고? 응, 미안해. 버들이라는 이미 같은 같이 하기로 했다들. 그래도 아이비슨 선생님께 세 명이서 돌을 짤수 있는지는 여쭤볼 수 있어. 어. 어, 아직 아직 그래 부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있을 거야. 딸깍 딸깍 탁 탁. 짝비스 누구냐? 크리스 이쥬아키턴의 캐시는 항상 지약이라는걸 알잖아. 첫 체육 수업이 의 유로 우린 최강의 단짝이란 말이야. 홀라우프를 하는 날이 었어 그런데 우린 건 없었어. 캐시가 대신 나를 돌렸어. 캐시라는 게 이름이구나. 그렇게 우린 친구가 됐지. 휴 어? 휴대전화를 뭐, 뭘 보고 있냐고? 물론 학교 가자지. 애니메이션 가지는데 그게 야 역시 똑같아 애니메이션. 크, 크리스 작은 아직안 적있니? 아 애한테 다시 물어봐야겠어. 짝이 될래? 이거에 그래. 좋아 여쭤볼게. 알피스 선생님 저세 명이서 돌을 짜도 괜찮나요? 뭐, 뭐라고, 안 돼! 그건 내가 용도 못해! 반대야! 뭐? 하지만, 크리스가, 너에, 뭐라고 했니? 그냥, 저희 둘만 해도 괜찮은데, 괜찮다는데요. 뭐? 그, 그, 그게, 저, 저는, 그러니까, 런 혹시, 너에, 더 크게, 얘기해주지 않겠니? 어, 뭐야, 깜짝아, 아이씨. 어? 아, 아 안녕, 수지. 갑자기, 폰트가 바뀌었네요. 에이, 이러면 수지야? 뭔가 한국어 이런데 늦었나요 아, 아니 야 괜찮아 그, 그 그냥 그게 어 다음 조배 과제 조를 짜고 있는데 음 수지 크리스와 짝을 하렴 그러죠 아 어, 얘가 좀 뭔가 좀 아닌데 자, 자 다들 왔으니 과제를 내주도록 할게요 어 누, 누가 분필 본 학생 벌써 아 지각이라고요? <웃음> 벌써 없어진 게세 번째인데 음. 분필 없이 수업 못 한다는 거 너희들도 알잖니. 조, 좋아. 아무도 말을 안 하면 뭐 모두가 책임지게 못될 거야. 뭐야? 왜 이렇게 갑을 싸야? 어애들아 제, 제, 제발. 제 잠깐 비품실에 분필 상자가 있을 텐데. 알피스 선생님, 수지와 제가 어 조, 좋은 생각이야. 너희 수지야 니가 마지막으로 왔으니 분필 좀 가져다주지 않겠니? 그러죠 뭐 문을 왜 이렇게 쾅 닫아? 그, 그리고 그 크리스 니가 같이 가져서 음, 음, 진짜로 가져오는지 좀 봐줄래? 또 음, 문제 일으키지 않을지 마오 크리스 이따 보자 오 어, 갑니다 그냥 애들 왜다 눈을 가리있어오뭘 어, 먹은거야? 쟤뭐 먹었어? 쟤 분필 안.. 분필 먹었어 쟤? 크리스.. 거기 있는 줄 몰랐네 제 분필 먹는 거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못 봤지? 뭘나 아무것도 안 봤어 응. 형 음, 말도 못하겠냐? 저 벙어리여서 말이 안 나와요 이 게임 뭔 게임이지? 델타론이라는 차라, 차라 과거의 이야기 게임입니다 크리스 어? 왜 어, 오지마 야 오, 뭐야? 몇살 잡았어! 하나 알려주지 오, 미친... 오, 깜짝아, 이씨! 난 조용한 것들 보면 화가 치밀어 오, 깜짝아, 이씨, 뭐야? 아무 말안 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것 같아? 아니,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을 못해! 그치다수지가분필을 죄다 먹어치우는 걸 봤어! 이번에경고를안 끝날 거야! 드디어 저 자식을 퇴학이다! 하하. <웃음> 나참 크리스 놀란척 하지마 사실이잖아 돼지는거 아님? 모르겠어요 다들 그걸 바라고 있어 내심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 축하한다 크리스 들켰네 난 이제 끝이야 근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간식거리 하나 먹었다고 퇴학은 좀아닌것 같거든? 크리스 넌 어차피 꼰질을텐데 <웃음> 진짜 피바다를 버리고 퇴학당하는 것도 좋겠지? <웃음> 피바다 미친 크리스, 니네 얼굴 물어 뜯기면 어떨 것 같아 오오 이빨이 노래 무슨 근그 이빨인줄 아니면 양치 안했나 아따라아따라아따라 아, 어, 안 아, 먹네? 어 뭐야 에이 그냥 가네요 위험한 좋은 사람이야, 크리스 자식을 묵, 묵게 할 수는 없지 그래, 이렇게 하자 목표를 가지고 교실에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크리스 그리고 크리스 우리 과제는 니가 다해 어때? 대답 해. 대다워해... 뭐야 대답해도 돼 아직 이해를 못한 모양인데 니네 결정은 상관없어 마지막에 탕? 응. <웃음> 가자 멍청이 갑시다 쌤! 흐릿한 노란, 노란색 노란 물체를 흐릿하게 따분해보이는 물체들이 가르치고 있다 못건지더니 어 깜짝아 어 아이템이 이거 컨트롤 누르면 아이템 있네요 음, 음, 세상에 원래 그렇게 느리게 걸었나 아니 제가 이렇게 느리게 걸고 싶어서 걸었나요? 뭐알고 같네 아직도 누가 손 안잡아주면 거지도 못하는거지? 가자 찐따야 진짜 바보 진짜 따로 자다 왔다 아쉽네 막 재밌어지려고 했는데 무슨 분필 창고가 저렇게 생겼나요? 뭐야? 뭐야? 오제 눈이 좀 나왔다 키 커서 잘난 척하나? 그러게 돼요 <웃음> 야 아, 크리스 나만 그런가? 좀 많이 어두운 것 같은데 제가 착한지 나쁜지 는 모르겠어요 뭘 꾸면 되는 거야, 크리스?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됐어! 그렇게 겁쟁이처럼 굴겠다면, 내가 대신, 동시에 들어가자! 겁쟁이자지. 어, 뭐야? 바닥에 종인데요? 시험지인가? 봤지? 겁먹을 게뭐 있어? 바보여서 저런 거예요 아, 그냥 낙은 종이 쪼가리 뿐인데. 전등 스위치를 찾아보자. 아보자요 이상하네. 스위치는 못 찾겠어. 더 안쪽에 있나? 어 비품실이 이렇게나 컸던가 이상한데? 지금쯤이면 반대편 벽에 닿아야 사람인데? 그러게요 왜이렇게 많이 갔는데? 어 그만 좀 멈춰 있을게요 야 크리스 이방 음, 어딘가 망가진 것 같다 벽이 하나도 없잖아 자게 생각은 좋아, 할 만큼 했어. r p 스가 그렇게 분필을 필요하면 직접 가져가라지. 돌아가자. 돌아갑시다. 근데 저 진짜 안 움직였어요. 어? 뭐야? 야, 장난하지 마! 내보내줘! 이거 열. 오, 뭐야, 뭐야, 뭐야, 응? 바닥이, 바, 바, 바닥이. 어? 오, 종이가 정이... 떨어져요! <웃음> 뭐야, <웃음> 어, 까만 하면 뭐지? 어, 아우, 어, 뭐야. 일어났다. 어? 뭐야? 갑자기 이걸로 바뀌어? 아, 일어났다. 가볼게요. 음. 어? 뭐야? 시프트 누르니까 빨라지네요. 꾹 누르니까. 이거 그거네. 어둠 속에서 문득 반짝이는 당신에게만 보이는 빛. 이끌린 듯이 손을 뻗었다. 그러자 저장이 됐다. 타노스. <웃음> 아이가 그거네. 이거 세이브 포인트. 그거랑 똑같지 않나요? 아 일단 띄워볼게요. 아, 뛰는 기능이 썼네? 아, 몰랐다. 뭐야? 뭐야, 저건? 면상이 이렇게 이 갑자기... 왜 저러지? 모르겠어요. 어? 눈이다. 또뭐 그런 거 아니야, 씨, 어? 저거 뭐야? 어, 저 희한하게 생겼네. 어? 길이 없는데? 어? 여, 여, 여기로 내려가... 어, 뭐야, 저건? 눈사람인가? 어, 뭐야. 길이 두개할래인데 여기 갈 거야. 어, 여기 뭔가 있다.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다. 가져갈까? 네, 가져가야죠. 빛나는 조각으로 얻었다.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 혹시 몰라서 쓸 때가 있죠? 뭐야. 저건 희한하게 좀 빨갛네? 어어, 뭐야! 어 뭐야. 쏜다. 어, 쏜다. 저거 맞으면 안 돼. 오깜짝 어, 빛이 몸을 감쌌다. 당신 안에 힘이 어두, 어둠을 뚫고 밝게 빛나고 있다. 마음속에는 품고 있었을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다. HP 완전 회복. 어쩌면 회복도 안 맞았어. 헐. 이곳에선 어둠이 눈이 먼 자들만의 길을 볼수 있다. 아이고, 이거... 다꺼들려야나 이씨. 어? 뭐야. 어 <웃음> 열었나 열었다. 오. 갑시다. 오. 오 깜짝이씨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오 뭐야. 아 분명 뭔가 지나 갔지 않았어요? 오오 오, 오. 아 깜짝이씨. <웃음> 야 아우 뭐야 수지야? 야물 뭐, 물러서 더 가까이 왔다간 확. 크리스! 휴.. 무섭게 하지 말라고 멍청아! 확 얼굴로 뭉겨버릴까이 어쨌든 민기적거리는 건 이쯤인거.. 하고 여기서 나갈 길을 찾아보자 음.. 그런데 여기는 대체 어디지? 저 오빠라 알게 뭐야! 너 때문에 이딴 곳을 떨어졌으니 니가 나가게 해줘야지 우, 앞장서라 크리스 갈게요 난 너보다 달리기 빠른걸 저 얼버 새끼 <웃음> 어, 뭐야? 경주라다 하자는 거야? 어이! 야! 야! 저저저 저, 저, 저. 아니 야야야! 뭔경주야 내가? 아니야! 니가 느린다고 해가지고 느리 터졌다고 해가지고 야! 크리스! 저 누가 저 위에 우리한테 손을 흔들고 있는데 원하는 게 뭘까? 뭐야 쟤? 도, 도, 도망쳐! 크리스! 야! 야! 야! 야! 너왜 이렇게 빨라! 오 뭐야! 뭐야! 내가 다음에 안될거같은 기분같은 기분은 뭐지? 오오오 그냥 달리기만 하면 돼 달리기만 하면 돼달리는거달리는거 달리는거오 달리는 거! 오오 됐다 피했다 됐어요 오 크리스 아래로 오오 짜아아아아아왜 뭐야 야씨 야이씨! 야이씨 뭐야 이거 아나 이런거 싫어한다 말이야 어어어 어. 어. 어. 근데 하나도 안 맞네 면줄 0% 프로. 됐어 됐어 됐어 오 됐어 어, 깜짝아 아이씨 깜짝아 이거 준비도 못하고 내려왔네요 여기서 아니 좀놔두고 가지마 아 죽진 않았네 다행이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인지 좀 알겠어? 나도 모르겠어 저 건물에 누가 살, 살긴 할까? 가봐야죠 어? 약간 좀 집이 그건... 그랬었는데 건오 저거 뭐야 일단 한번 해볼게요 눈 앞에 보이는 공허한 마을 뒤편에 성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서 일하는 검을 부추리 하늘 위에 끝없이 쏟아, 쏟아오고 있다 이곳의 힘이 마음속에서 밝게 빛난다 물뭐 작아 어.. 커보이네 갑자기 어? 성? 왜 비품실에 안에서 성이 있는 거야? 글쎄 어서시게 용들이요 거기 누구야? 놀라지마. 나는 너희들이 저기 아니니 자 앞으로 와줘. 뭐야? 쟤또 뭐야? 쟤개 아니야? 드랄랄랄랄랄랄랄 어서와. 나는 이 왕국의 왕자. 이곳은 어둠의 왕국이야. 크리스, 수지, 뭐야 제가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지? 이 땅에는 전설 이 있어. 어느 날 시공이 예고한 두 빛의 빛의 영웅 이곳에 당도하여 고대의 예언이 이루게 되리라는 전설이지 자, 영웅들이여 내 이야기를 들으죠 그렇다면 들려주도록 할게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옛날, 옛적, 그림자를 따라 어떤 전설이 전해져 나려왔다 그것은 희망의 전설, 그것은 꿈의 전설 그것은 빛의 전설, 그것은 어둠의 전설 그것은 바로 델타룬이의 전설. 델타론, 워. 수천 년간 빛과 어둠은 조화를 이롭게 살며 세상의 평화를 가져왔다. 인간과 괴물? 하지만 그 균형이, 균형이 깨져지는 순간, <웃음> 끔찍한 대장을 내리라. 공포에 휩싸인 하늘은 굵게 변하고, 겁에 질린 땅은 갈라지니라 그리하여 대지의 공동은 점점 느려지고 최후의 순결을 내시게 되리니 허나 세상이 세상의 끝에 나타나리라 인간 괴물 또 있어? 그리고 어둠에 온 왕자 저 사람이 인간인지 괴물인지 신인지 오직 그들만의 생은 몽이하요 전사들의 낙원을 몰아낼 수 있으니 그리하여 균형은 회복될 것이며 세계는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리라. 오. 지금도 왕국의 중심에서 이 나라의 형체를 유지하는 힘이 검은 새이 높이 솟아오르고 있다. 소설인 것 같다 하지만 최근 지, 지평선 너머에 또 다른 셈이 나타났고 좀 어둠인데? 그로 인해 빛과 어둠의 균형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씨또 저렇게 골치 아픈 것들 꼭 저렇게 만들어야 돼? 욕심쟁이들 크리스 수지 아니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하냐고 긴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한 5분 정도 걸린 것같아 너희들의 전설의 용이라고 나는 국회 믿고 있어. 너희들이 내면에서 내면에서 뭐용? 어떤 적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세상을 구할 용기가 느껴져. 델타의 전사들이여, 부디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을래? 어, 싫은데? 뭐, 뭐라고? 내가 영웅이 뭐가 없지? 사람 잘못 봤다. 하, 하지만 수지 지가 없으면 세상은 렉걸리는줄 어. 그래서 뭐? 세상이 자, 작살나든 말든 나는 상관없거든 진짜 작살나면 좀 재밌긴 하겠다 여튼 크리스 이개짜랑역한놀이라놀이나 하고싶으면 혼자해 난 나갈길 찾으러 간다 수지 잠..잠시만 뭐야 허우허허 영웅 녀석들이 벌써 도망가고 있군 내가 온 것도 눈치 못채고 아빠가 날 이달의 아들로 지켜주실 거야 넌 대체 뭐야? 나는 제 샌드 아니에요 근데? 약간 샌드 같다? 악당이지 너희 광대 녀석들을 우리 어둠의 쌤을 막으려고 해? 뭔 광대야 갑자기 그리고 그런 웃음깡스런 광대 꼴을 해가지고 세상은 영원한, 세상은 영원한 어둠으로부터 구하겠다 이거지? 아니, 우리 옷이 이렇게 되는 거 어떡하라고? 응. 딱히, 아니라고 할 생각 하지 마시지. 얘놈들이 동적, 동적으로 갈 생각인 것 같다, 알고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니까. 하지만, 나, 랜서는. 얘 약간 파, 파 파피루스 마트인데, 센즈처럼 보여. 너희들 보내주지 않겠다. 비틈없는 2단계 계획이라면 충분하지 1단계 너희를 팬다 2단계 너희가 패배한다 흠..괜찮은 음, 계획인데 지, 진짜? 그래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너한테 싸먹으려고싸먹으면 어떨까 뭐야 깜짝아 이씨 오? 게임이네 랜서가 들이닥쳤다 이게 공격이고요 이건 뭐지? 대음짝 랜서 보내주려 했다 하지만 이런노란색이가 아니었다 뭐야? 쟤는 때리는데? 쟤 내꺼 아니나 봐? 설악 강대놈들. 어이씨, 깜짝아. 우르르릉. 어, 깜짝아. 어디서 튀어나온 족인지 몰라도 멋있네. 칭찬해볼게요. 당신의 랜선 옷과 몸이 구분이 안 돼서 뭘 했다. 좋게 받아들인 것 같다. 랜선 공격력이 떨어졌다. 오, 좋다. 랜선 자꾸 때리네. 기뻐서 내 마음이 날뛰게 만드는 건. 어, 야, 잠시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깜짝아, 이씨. 칭찬합니다. 당신을 랜선을 또 칭찬하려고 했다. 하지만 랜선은 압을 떤다고 생각했다. 랜선의 공격력이 도로, 도로도 올라왔다. 안 돼. 내가 공격밖에 못하네요. 나의 자존감은 내 손으로 치, 챙긴다. 아니, 야, 야, 야. 아니. 공격이다, 이씨. 호호호. 나는 악당이다. 어쩌라고, 이씨. 잠깐 잠깐 기다려봐 자전거에 연료가 다 떨어져 좋아! 이 짱나는 녀석들 이번에 운이 좋아서 비겼지만 다음에 만날 때 너희가 질 것이다 으하하하 잘 있어라 데뷔자들 저녁 먹기 전에 돌아가 봐야 하거든 뭐야 그뭐 어쩌자는 거야 승리했다 0 EXP와 42 골드를 받았다 다들 괜찮아? 음, 내 소개를 좀더 자세히 할게 나는 야 그 후드 좀 벗으면 안되냐? 뭐라는지 들리지도 않네 흠, 알겠어 뭐야 어? 초록초록하네 만나서 반가워 나는 라이세이라고해 크리스, 수지 만나서 정말 반가워 우리 분명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거야 그리고 나가는 길은 동쪽이 맞지? 맞아 거기로 가면 알았어 학교에서 보자 크리스 음, 우리 둘만 남은 것 같네 어? 그루트 아니? 모르겠어요 이 그루트인지 이게 뭔지 <웃음> 크리스! 내가 왕자이긴 한데 난 음.. 신나가한 명도 없어 쭉 여기서 혼자 기다려야지 너희들이 오기만은 평생 말이야 백 년이든 천 년이든 안을거야 이제 그래서 너희들 만난 게 정말 인지 기뻐 좋은 친구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 크리스 수지 찾으러 가는게 좋겠어 분명 난동 쪽으로 갔을거야 앞장 서도 내, 네, 크리스 가죠 어? 잠시만요 에이! 아니네 아 깜짝이야 잊고 있는 줄 알았어 자 세이브 한번해보요 고로카 왕자 라이세를 만났다 복설 복설 소년들의 힘이 당신의 안을 감싸줬다 40분을 했어 제가 이걸? 제가 벌써 40분이나 방송을 했다고요? 얘뭔 소리요 3 0인데 뭐야 제가 주니님 신현 시키는 건 아니 뭐아 크리스 그건 내가 만든 훈련용 더미야 어쩐지 너랑 똑같이 생겼더라 저거 상대가 준비를 하길 딱 좋은 기회 같네 싸우는 방법 가르쳐줄까? 어? 응. 알겠어 준비해 크리스 칼을 들었다저 하트가 뭐야? 크리스 이네 존재의 정수인 영혼이야 <웃음> 봐라. 끝까지 하는 거야? 보내주기로 했다. 잘했어, 크리스실청님 아, 실장님이면 여기서 끝날 거야. 널 가르칠... 널 가르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크리스 승리했다. 오, 돈을 주네. 아, 재밌었다. 넌 정말 대단한 학생이야, 크리스 그리고... 어,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자, 너와 수지를 위해서 많은 설명서야. C... C를 눌러 메뉴를 열고 아이템 창에서 열어보자. 설명서를 얻었다. 오야 그럼 이건 뭐야? 어 뭐야 난 분명 컨트롤.. 컨트롤이었는데 일단 가볼게요 세상에! 대성문이 열려있잖아! 이러니 렌전가 들어온 거였군 크리스 임 문을 지나가면 우리의 진정한 모험이 시작돼 예언으로 전해 내려오는 바로 그 여정 하지만 크리스 난네 선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크리스, 결국엔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변화를 만들어야지 그러니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고, 않고 가도록 하자 그럴 수 있다면 이 여정의 끝에는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음, 만족스러운 결말에 다다를 수 없을지도 몰라 아 미안해 말이 너무 많이 했지? 할수 있어 크리스, 널 처음 보는 순간 네가 영웅이라그걸 직감했어 최선을 다하자, 알겠지? 좋아요 가볼게요 <웃음>